네, 안녕하세요. 김상우 소형입니다. 코로나 이후 창업시장 판도가 또급 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은 요동치입니다. 야, 공정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무려 12,000개가 넘었습니다. 아, 1월 2월 두달 동안만 야, 새로 생긴 브랜드가 326개 또 프랜차이즈 사업에 간판을 내린 즉 등록 취소된 브랜드가 240개에 달합니다. 어, 이 중에 80%가 외식 브랜드 15%는 서비스업 그리고 5% 정도가 도소매업인데요. 오늘 야, 2023년 상권을 강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아이템 이슈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다름 아닌 카페 시장의 역동성 예, 외식시장의 역동성은 카페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 뭐 일본 신옥쿠보도 한국 스타일의 카페가 엄청 많이 생겨나는 이런 추세입니다만 야 우리나라 카페는 지금 한 13만 개에 달하거든요 포탈에 노출된 것만 하더라도요 예, 지금 공정에 등록된 그런 카페 브랜드는 몇개 정도일까요? 커피 카페 브랜드 커피만 파는 브랜드가 무려 869개 그 다음에 음료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가 113개 아이스크림 빙수 브랜드 66개 베이커리 베이커리 관련 브랜드가 280개 도합 카페 관련 브랜드가 무려 1300개 야, 일본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1300개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 카페 창업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 요즘 같은 불안기에도 카페 폐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야 도대체 카페를 창업하는 사람은 왜 창업할까요? 물론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보면 최근에 1등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야 M&A로 막몇 천억에 팔렸다. 지금 이러기도 했습니다만 폐 시장이 이렇게 많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째는 그래도 창업자들이 카페 관련 쪽에 관심을 두는 창업자가 많다. 왜?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특히 알바생 구하기 너무 쉽습니다. 운영관리상 편의성이 어려운 식당보다는 그래도 쉽습니다. 이런 측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카페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창업자들은 아이템과 무관하게 내 가게를 꾸밀 때는 예쁜 카페 스타일로 특히 외장, 인테리어 이런 쪽까지 치장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다. 어떻게 보면 뭐 홍대에 가면 부동산도 카페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소비자들도 요즘 공간력, 공간비즈니스 이런 소비 트렌드가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공간력 관점에서 예쁜 공간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야 너무나 언택트 소비에 저는 지쳐 있다. 언택트 소비의 반등세로 예쁜 공간이 있는 카페로 찾아가는 이런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이슈 뭘까요? 식당에서의 복고 바람입니다. 복고풍, 옛날 것, 불안길수록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 향수를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최근에 프랜차이즈 시장에 이런 복고 풍 고깃집 정말 많죠. 뭐 이를테면 뭐 부안집 이런 집들 뭐 190개 브랜드가 오픈하기도 했고요. 이 고깃집 브랜드 같은 경우가 두달 동안 한 26개가 생기고 등록 취소 브랜드가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그저께 건대상권에 갔더니 야 IMF 때 유행했던 소갈빗살 전문점 이 컨셉이 오 다시 문정성씨를 이루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갈빗살 숙 소갈비살, 그 당시에 드럼통 숯불구이 이렇게 알려져서 그 당시에 삼겹살 시장의 대체제로 부상했던 이 소갈비살 전문점. 저하고 만났던 제가 신동엽 신장기업 할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은 거기에 출연하니다 지금 건물주가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갈비살 전문점이 야 다시 출연했다. 이거는 복고바람과 반드시 연동돼서 생각할 수 있다. 야, 드럼통 숯불구에 그때 나왔던 농골집 같은 브랜드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IMF 시절에 어떻게 보면 씨름을 달래던 이 소갈비살 전문점. 어, 제 홍대에 갔더니 소뚜껑 삼겹살. 놀부 같은 기업이 프랜차이즈까지 했었던 소뚜껑 삼겹살 같은 브랜드. 닭 관련 쪽에도 요즘 뭐 닭도리탕, 맵도리탕, 닭갈비, 전통시장 통닭집. 이거 다 복구 아이템이죠. 이런 고깃집 쪽에서 특히나 이런 복고 바람이 상당히 좀 세다 역시 시장의 아이템은 돌고 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고깃집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뭐 낙지 한 마리 수제비, 쭈꾸미 이런 쪽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면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비빔국수 동치미 비빔국수 아시잖아요 그 비빔국수 브랜드 요즘도 꾸준히 뭐 억대 매출을 올리는 이런 매장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막국수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 막국수집 새로 생겨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옛날 충무로 국동빌딩 뒤쪽에 가면 있었던 야 칼제비집 이런 아이템도 아마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일반 상권에서도 재조명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비자들은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복고 아이템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도 옛날 사람만을 끌어들이겠다 이러면 안 되죠. 바로 복고는 내 뉴트로 개념보다 뉴트로 즉 옛날 아이템을 하지만 고객층은 2030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2030 입장에서 뉴트로 아이템으로 저는 취장을 해야만 이 복구 아이템은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뭘까요? 요즘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요즘 창업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마스크까지 벗게 되면서 배달 아이템의 곤두박질. 배달 100% 음식점들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배달 창업을 유도했던 공유주방업체 도산난 곳 되게 많고요. 사실은 배달 100% 했던 집들은 요즘 상당히 어렵고 오토바이 라이더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 때문에 모든 음식점들 코로나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음식점들이 배달 상품을 출시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소비자들 자체가 야 이런 배달 앱을 통해서 시켜먹는 수요가 현저히 줄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달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들 요즘 문 닫는 곳 상당히 많았었고 배달 100% 음식점들은 폐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배달 100% 매장보다는 오히려 배달을 50% 30%로 줄이고 홀매출과 그 다음에 포장 매출로 빠르게 전환하는 컨셉 아마 이렇게 시도할 수밖에 없다. 예, 배달 아이템, 배달 100% 아이템의 몰락 어떻게 보면 올해 프랜차이즈 시장, 한국 외식 시장의 중요한 아마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일본 아이템의 부활을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 외식 아이템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일본 라면, 우동, 돈가스, 이자카야, 오코노미야끼, 그 다음에 카레덮밥, 그리고 초밥. 최근에 뭐신사들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20만 원하는 고급 오마카세 초밥집 뭐 이런 것도 이용하고도 있습니다만 프랜차이즈 시장 관점에서는 그렇게 고급 쪽은 프랜차이즈 아이템으로는 아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노제팬 운동 시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일본 식당들, 일본 스타일의 음식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늘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은. 두 나라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저는 동경의 신옥구보나 일본의 뭐 교토나 이런 오사카 같은 곳에 한글 간판을 단 한식당들 요즘 상당히 많이 오픈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때 요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일본 음식점을 좀 이렇게 피했던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있었는데 다시 일본 우동 라면집부터 시작해서 요 일본 아이템들이 요즘 상권에서 확실하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거 프랜차이즈 시장 이런 외식 창업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이슈 뭘까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반등세 주점 시장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주점 시장 그러면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전통주, 와인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요즘 주점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생맥주집, 이자카야, 위스크 키파, 칵테일바, 포차형 주점 이런 주점 관련 프랜차이즈가 야 최근에 한두달 동안 10개 이상 생겼고 또 11개 브랜드는 간판을 내렸습니다. 주점 아이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명 곡선, 라이프사이클이 길지 않은 특징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에서 한동안 언택트 소비로 주점 아이템들이 가장 힘들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주점 브랜드들이 야 상권에 금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점 관련 브랜드 중에서 뭐, 역전 할머니 맥주 이런 브랜드는 M&A 시장에 거의 뭐, 천억 원에 팔렸다. 지금 역전 할머니 맥주가 포탈에 뜨는 것만 800개가 넘지 않습니까? 크라운 오프 440개. 최근에 뭐, 금별 맥주마더라도 한 140개. 이런 아이템들 계속 뜨고 있는데요. 저는 주점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수명 곡선이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당분간 올해 같은 경우는 주정 관련 시장에서 어떤 주종을 가지고 런칭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점도 공간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어떤 분위기에 주점을 연출할 것인가? 세 번째 주점은 잠시간대 영업이기 때문에 아, 오후에 열어서 새벽까지 하는 이런 주점도 있고 낮술 환영 주점도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저는 주점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2023년 외식창업시장에서 아마 가장 상권의 칼날을 바꾸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붙이다면 문제는 주점 창업자들의 행복지수가 어떨까?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거꾸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사는 거에 익숙한 창업자는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살다 보면 야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건강지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야 밤잠 없으신 60대 분들 호프집 창업 많습니다. 뭐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반등세가 어떻게 보면 주점시장이 지금 상권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프랜차이즈 트렌드 프랜차이즈 아이템 트렌드 그 다음에 창업시장 이런 이슈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렸고요. 창업통 TV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신박한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